같이 먹어. 자 먹어. 자 곰돌이가 먹어라. 자또 먹어요. 아이 맛있죠. 세상에 밥을 이렇게 잘 먹으니까 너무 예뻐. 자 곰돌이가 먹어라. 오 엄청 빨라요. 자 그리고 오이. 아 너무 귀여. 오이. 아오 알겠어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급해. 아이를 잘 먹어요. <웃음> 세상에 초코가 밥을 이렇게 잘 먹어. 자 또. 자, 곰돌이가 먹어라. 오이구. 깔끔쟁이가 됐어요. 와! 너 오늘 오늘 미용했다고. 오늘 너곡했다고아으 집에 가야돼 비와. 으아! 으아! 하아 으아! 가봐 비와. 집에 가자 빨리. 빨리 가자. 뛰어. 빨리 아, 뛰어. 뛰어. 뛰어. 아니야 이쪽으로 이쪽으로. 비와 비와. 비와 비와. 안 돼. 그쪽 가면 안 돼. 빨리. 아, 비 오는데도 너무 아지 여유가 넘치는구만. <목소리가> 잠깐만 차 오는지 봐야 돼. 저 오토바이 가면 가자. 기다려. 자, 미용하느라 고생했잖아. 이거 졸려워. 졸리면 코야해. 이거 코야하고 일어나서 내일 누나랑 같이 산책도 가자. 내일 공원에 산책도 가게. 푹 자. 그랬지? 아이뻐요. 눈앞에서 코야자 같이. 눈앞에서 같이 코야자. 하 아, 거기 누워요. 거기 누워?